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신 흑암 속에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대한 통치권을 주시고 에덴을 지키며 다스리라 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나 아담은 하와를 통해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의 종이 되므로 아담에게 맡겨졌던 통치권은 사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인 흙 곧 흙으로 된 육체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 곧 죄의 소유을 내게 되었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육체는 죄의 법에 지배받는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육체에서 올라오는 죄의 정욕으로 인해 아담은 계명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주받는 육체를 입고도 계명을 지킨다면 계명의 진실함은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흙으로 된 육체들, 곧그 짐승들 역시 약육강식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오라 나는 곤고한 사미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강압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충분한 빛을 받은 상태에서 범죄하면 스스로의 의지를 충분히 발휘한 상태에서 범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범죄하면 회개의 기회가 소용없습니다. 사탄은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빛을 받은 상태에서 알고 범죄했을 것이기에 적어도 지금 사탄은 회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범죄한 것이고 스스로의 의지로 일부러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빛을 물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첫아라에게서나 앉자들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의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쯤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범하면 죽게 됩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율법을 어긴 죄를 사망이 붙들기 때문에 계명을 어긴 범죄자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면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했다는 뜻은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변화는 계명의 준수 가능성, 곧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이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영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 변화를 통해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기 때문에 부활 변화를 통해 사탄의 거짓말이 반증됩니다. 부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던 사탄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폭로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요비 어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피조물은 다시는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부활 변화를 통해 피조물들의 자유의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